이든 가드나이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직후 아이르의 생존을 알리는 모스부호로 된 메시지와 한 장의 사진이 전송됩니다. 추후에 이 모스부호는 아이는 살아있다 라는 메시지로 확인되었지만 발신자는 응답이 없었고 만에 하나 사실 아닐 경우를 대비해 비공개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절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사라져 서서히 존재가 잊혀할 때쯤 소문을 통해 이든 가든아이의 행적이 드러납니다. 목격된 이든 가든아이의 외모는 동일하지 않았으며 알수 없는 방법을 통해 형태를 변인시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녀는 기억과 향수에 대해 속삭였으며 그것들을 흡수해 그들과 통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든 가든아이는 인간을 초월한 게 싫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부가 이든일 수도 있고 모두가 이든일 수도 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이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 상황에서 캐시 내린 최선의 추론이었지만 이든 가든아이와 관련된 단서를 계속해서 쳤던 와중 감독관들에게 열람이 한정된 세 가지 신호파일 외에 한 가지가 더 늘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손상된 이미지와 함께 이든 가든아이는 회색의 메시지를 남겼고 자신과 아이를에게 일어난 일이 회색 행동에 대한 결과임을 말합니다. 아이리 천국에 존재했던 신과 하나가 됐음을 알리고 자신마저 신을 따르도록 저주받아 살아남기 위해 기억과 향수를 먹는 존재임을 밝힙니다. 이든 가든아이는 회색에 말합니다. 당신은 내 친구도 아니며 그녀의 친구도 아니야. 내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모든 일을 일으킨 거야. 이든 가드나이의 말 끝으로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패은 이든 가드나이의 현재 위치를 탐색하기 위해 검색을 시작했고 컴퓨터가 손상될수 있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상되거나 강제 삭제된 파일을 전부 불러옵니다. 검색을 마친 컴퓨터는 698개의 파일을 찾아냈고 그중 이든 가드나이와 관련된 단 하나의 파일을 찾게 됩니다. 나는 고대의 땅에서 온 여행자를 만났다. 그 여행자가 말하길 몸통이 사라진 거대한 다리석상 두 개가 사막에 있었다. 그 근처 모래 위에는 산산이 부서진 얼굴이 모래 속에 반쯤 가라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찌푸려져 있고 주름진 입술엔 차가운 위험이 담긴 냉소가 감돌고 있었기에 조각가가 왕의 열정을 잘 읽었음을 보여주는 바. 그리하여 그 열정이 그것을 조각한 조각가의 손과 뛰던 심장을 넘어서 생명없는 불위에 각인되어 아직까지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받침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중의 왕. 나의 위업을 보라. 너희 강대하다는 자들아. 그리고 절망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뭉툭하게 음. 사가버린 그 거대한 폐허 주위로 끝이 없고 황량하며 정막한 모래 벌판만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다. 음. 영상의 말미에는 미카로스로 심작되는 실루엣이 나타나 미친 듯한 웃음소리만을 남긴 뒤 사라집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